안녕하세요. 레플릭스의 동구형입니다. 1971년부터 시작한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초월라이더 그리고 2000년대부터 시작한 회세라이더 2019년에 시작한 레와라이더로 나눠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울트라맨과 슈퍼전대에 이어 가면라이더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가면라이더입니다. 초대 가면라이더, 그리고 가면라이더 1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뚜기 괴인 컨셉으로 탄생한 개조인간이며, 방영 당시에는 기괴한 분위기와 특수효과로 시청률이 낮았지만, 가면라이더 2호의 등장으로 인기가 상승합니다. 초대 가면라이더를 연기하던 후지오카 히로시가, 촬영 중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입원하는데요. 이때 땜방으로 이치몬지 하야토가 가면라이더 2호로 등장한 것이죠. 이 결과 가면라이더를 상징하는 변신 포즈와 목숨건 스턴트 액션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2년 동안 방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1호와 2호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2호는 어깨의 선이 한 줄입니다. 가면라이더 V3 잠자리를 모티브로 한 가면라이더입니다. 슈와 라이더의 두 번째 작품으로 엄청난 인기와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V3를 계기로 당시 울트라맨 타로의 인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가면라이더가 일본을 대표하는 히어로 반열에 서게 되었죠. 라이더맨 V3에 등장한 또 다른 라이더이자 4오입니다 다른 라이더들과 달리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쇼와 라이더 세번째 작품, 가면라이더 X입니다. 전작들과 달리 무기를 사용한 전투술을 도입했고 작품의 분위기도 하드보일드를 제향해 아이들이 보기에는 진지한 내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를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티브는 이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면라이더 아마존 현대 과학이 아닌 고대 인카 기술로 개조된 라이더입니다. 격투 스타일 또한 야성적인데요. 고호한 장면들도 많이 나와 잔인한 가면라이더로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해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되는 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스트롱거 장수풍뎅이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입니다. 악의 조직 블랙사탄에게 친구가 죽자 옥수를 위해 블랙사탄의 자원에 개조수술로 능력을 얻은 뒤내 개조 직전 탈출하게 되죠. 탈출 도중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개조인가 미사키 유리코를 만납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라이더인 전파인간 태클입니다. 무당벌레가 컨셉이죠. 스카이 라이더 쇼어라이더 2기로 방영한 신 가면라이더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재석 라이더라 불리며 여러 선배 가면라이더들이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죠. 원래는 독자적인 시리즈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기가 없어 그냥 가면라이더에 포함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 슈퍼원.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스스로 개조를 받은 라이더입니다. 모티브는 말벌이지만 포키로 오해받기도 하죠. 소린 검법으로 싸우는 게 특징이며 당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슈퍼원을 연기했던 타카스키 슌스케가 가면라이더 팬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흑역사 취급받고 있습니다. 배우의 사생활 때문에 슈퍼원의 비중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죠. 가면라이더 제크로스 악의 비밀결사 조직 바단에게 개조되어 앞잡이로 활동했지만 사고로 자아를 되찾았고 복수를 위해 싸우는 라이더입니다. 하늘소가 모티브이며 전신의 99%가 기계인 메탈 히어로이기도 하죠. 가면라이더 블랙 기존 가면라이더 특유의 고독함과 개기스러움을 넣은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V3와 함께 명작으로 꼽힙니다 일본 버블경제가 한창인 시기에 나서 특촬효과와 액션도 화려하죠. 가면라이더를 원점으로 리메이크한다는 명목으로 제작되어 디자인도 색다른데요. 스필반을 만들었던 제작진들의 영향을 받아 메탈 히어로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블랙의 다크라이더 섀도우 문입니다 블랙의 체감적이며 배탈 히어로 같은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블랙 RX 가면라이더 블랙의 후속작이며 모든 시리즈 중 유일하게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온 작품이죠 이전 어둡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닌 유쾌한 분위기로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버 라이더와 아이오 라이더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에 마스크드 라이더라는 제목으로 미국판 리메이크 방영된 적도 있죠 진가면 라이더에 등장한 가면 라이더 신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레벨 3의 개조인간으로 변하는데 이 때문에 초기에는 개조뱅사 레벨 3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괴물같은 메뚜기 외관이 특징이며 필살기는촉추뽑기입니다 가면라이더 아마존보다 더욱 잔인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다소 충격적인 작품이죠. 쇼아라이더 14호 가면라이더 ZO입니다 가면라이더 1호처럼 메뚜기 유전자가 융합되어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한 괴인들의 디자인이 역대 가장 끔찍하고 징그럽다는 평도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J ZO의 외형과 비슷하며 바이크를 타고 다니며 무기 없이 싸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맨처럼 거대하에 싸우는 장면이 나와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컨셉으로 나와 흥행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 작품의 실패로 6년 동안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나오지 않게 되었죠. 페이세의 라이더 첫 번째 작품 가면라이더쿠우가입니다 초와 시리즈와 달리 폼체인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데요 하나의 캐릭터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뀌는게 특징이죠 쿠우가의 모티브는 사슴벌레입니다 인류의 선조인 민트의 전사이며 페이세이의 철라이더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아기토 외모는 사슴벌레 같지만 공식적인 모티브는 용이죠. 유전적인 각성의 힘을 지녔으며 시리즈 최초로 벨트를 조작해 변신하기도 합니다. 아기토의 이오 라이더 G3입니다. 경시청에서 만들어진 라이더인데요. 그러다보니 국내 팬들은 짭스 라이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기토의 사호 라이더 길스입니다. 아기토와 마찬가지로 빛의 힘이 각성해 탄생했지만 불완전한 라이더입니다. 하늘소를 모티브했지만 격투 스타일은 사마귀에 가깝습니다. 아기토에 등장한 유사 라이더 V1입니다. G3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메탈 히어로틱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어나더 아기토 초창기엔 웨인, 유사 라이더, 다크라이더로 취급받았지만 현재는 정식 가면라이더 대우를 받고 있는 라이더이죠. 스스로 최강 유일의 아기토가 되려하며 아기토와 다르게 어두운 면이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G3 마일드 G3의 양상형 모델이며 누구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시청 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G4. 가면라이더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가면라이더 칭호를 받은 다크라이더입니다.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초의 최종보수 포지션 가면라이더이기도 하죠. 경치청에서 나온 라이더와 달리 일본 자이대에서 제작해 밀리터리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뉴욕키 국내 최초로 정식 방영된 가면라이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가면라이더 드래곤으로 알려져 있죠 페이세의 작품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에서도 리메이크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명은 가면라이더 드래곤 나이트이죠 개조 수술을 받아 초인이 된 쇼와 라이더와 달리 헤이세이 때부터는 평범한 인간이 아이템으로 변신한다라는 설정 때문에 라이더들이 대거 증가했는데요. 뉴우키에는 유사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15명의 라이더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가면라이더들도이 작품으로 시작되었죠. 뉴우키는 파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용과 기사를 모티브로 한 1호 가면라이더입니다 변신하거나 싸울 때 등장하는 불꽃과 용이 인상적인 캐릭터이죠. 가면라이더 나이트 기사와 박쥐를 모티브로 한가면라이더입니다 나이트는 기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밤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유우키와 라이벌 구도이기도 합니다. 국미판에서는 윙나이트라고 불리죠. 가면라이더 시저스 학덕 형사 수도마사시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로 기사와 깨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뉴욕키의 사무라이더 졸다입니다. 졸다는 프랑스어의 용병을 따왔지만 한국에서는 졸도로 알려져 있죠. 기사와 항소를 모티브로 제작해 공격력은 강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가면라이더 라이아 기사와 가오리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입니다. 중국 악역후 이미지를 풍기지만 선역이죠. 가오리 모양의 무기를 사용하며 핑크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키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가이입니다. 코플소를 모티브로 했으며 태양 기사 같은 외관을 하고 있죠 무거워 보이는 외관과는 반대로 움직임이 가벼우며 경이적인 방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류우키의 다크라이더 오자 한국에서는 가멜라이더 바이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안서와 코브라를 모티브로 했으며 보라색을 하고 있죠 류우키의 다크라이더이자 최종 보스인 오딘입니다 TV판으로는 최초의 보스라이더이기도 하죠. 기사와 불사조를 모티브로 했으며 금빛을 띄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중 최초로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사용하며 순간이동도 가능합니다. 유우키의 다크라이더 타이가 베코와 기사를 모티브했으며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류우키의 라이벌로 기획되었던 라이더이죠. 얼터너티브 류우에 등장한 유사 라이더입니다. 작품에서는 의사 라이더라고 칭해지죠. 악역축 교인이지만 선역이기도 한 애매한 라이더이기도 합니다. 얼터너티브 제로 얼터너티브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신한 유사 라이더입니다. 전투 능력도 기존보다 뛰어나며 아이트를 이긴 전적도 있죠. 영양과 기사를 모티브로 한 임페러입니다. 라이더들 중 점프력이 뛰어나며 우에타이를 구사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가멜라이더 임펠라로 불립니다. 카멜레온을 모티브로 한 다크라이더 베르데입니다. 베르데는 라틴어로 녹색을 의미하며 스펙은 평범하지만 여러가지 벤트 카드를 구사해 상대하기 까다로운 라이더이죠. 뉴키에 등장하는 여성 라이더, 홈입니다. 전파인간 태클이 최초 여성 라이더이지만 유사 라이더였는데요. 홈은 정식적인 가면라이더 최초 여성입니다. 디자인은 백조와 기사를 모티브로 했으며 우아한 기술도 보여줍니다. 가면라이더 뉴가 루키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며 극장판 최종보스로 나옵니다. 한국판에선 육아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페이세의 라이더들과 달리 변신 포즈가 없죠. 기사와 용을 모티브로 했으며 장화품들도 멋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라이더 파이즈 한국에서 두번째로 방영된가면라이더 파이즈에 등장한 주인공입니다. 페이세이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수준급 액션을 선보여 높은 인기를 자랑한 작품이기도 하죠. 휴대폰에 코드를 입력해 변신하며 디카 등 가전제품으로 싸우는 게 특징입니다. 하이즈는 상어와 가면라이더 X를 모티브했으며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라이더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류보다 더욱 진화된 인간 오르페녹적이기도 하죠. 가멸라이더 파이즈의 2호이자 다크라이더 타이자입니다. 모티브는 그리스 문자 중 하나인 타이이며 이름 또한 황제에서 따온 것이죠. 오르페노족이 아닌 일반인간도 변신할 수 있지만 라이더 벨트를 장착한 이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저주의 벨트이기도 합니다. 가멸라이더 파이즈의 사모라이더 델타입니다. 모티브는 그리스 문자 델타이죠. 카이자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라이오 트루퍼 오르페녹의 결사 조직 스마트 브레인이 만든 양산형 전투원들입니다. 일명 라이더 기뱅이라 불리며 그리스 문자 중 하나인 오미크론을 모티브로 따왔죠. 아크 오르페녹 가면라이더 파이즈의 최종보스이자 오르페녹의 왕입니다. 가면라이더 1호를 모티브로 가져왔지만 괴인 취급받으며 정식 라이더는 아니죠. 가면라이더 파이즈 극장판 중간 보스로 나온 다크라이더 사이가입니다. 스마트 브랜에서 개발한 저왕의 벨트 중 하나인 하늘의 벨트로 변신한 라이더이죠. 다크라이더이지만 밝은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파이즈 극장판 최종보스로 나온 다크라이더 오가입니다. 그리스 문자 중에 하나인 오메가를 모티브로 가져왔으며 고급스러운 금색과 망토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헤세의 라이더, 라이더 다섯번째 작품이며 국내에서도 일본식 이름으로 방영되었던 작품입니다. 불사 생명체 언데드가 부활하자 이들을 다시 봉인시키기 위해 언데드와 인간이 융합한 가면라이더들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죠. 하지만 처참하게 망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어둡고 지루한 연출과 완구 판매에 우전한 지나친 마케팅 때문이죠. 주인공인 블레이드는 페라클래스 장수 풍뎅이와 트로프 카드의 스페이드를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페이세의 가멸라이더 최초 파란색 계열의 메인 컬러 주인공 라이더이기도 하죠. 블레이 라우저를 이용한 검술과 격투를 혼합해 싸우며 번개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도 사용합니다. 블레이드의 2호 라이더, 갸렌 톱 사슴벌레와 다이아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입니다. 와인레드 색상을 띄고 있으며 가넬라우저와 하염에너지로 싸웁니다. 접근전도 강하죠. 블레이드의 3호 가면라이더 카리스 사마귀와 하트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입니다. 한때는 블레이드의 2호라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3호가 되었습니다. 성공 카리스 에로우로 싸우며 바람에너지를 이용한 공중전의 주특기입니다 블레이드의 사호 라이더 랭겔입니다. 사랑 거미와 클로버를 모티브로 했으며 지팡이로 싸웁니다.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가면라이더 블레이드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입니다. 신세대 라이더 3인방 중 하나이자 리더이죠. 지옥계 켈베로스를 모티브로 했으며 검술이 주특기입니다. 처음에는 선녀기자 서브라이더로 활약했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악당이었죠. 신세대 라이더 중 하나인 렌스입니다렌스 랜스 라우저 창무기를사용하며 파워풀한 전법으로 싸우죠. 모티브는 알파벳 A입니다. 가면라이더, 라르크. 신세대 라이더 3인방 중 여성 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팜 이후 두 번째 여성 가면라이더이기도 하죠. 랜스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A를 모티브로 했으며, 근 원거리와 고속 전법으로 싸웁니다. 가면라이더, 히비키. 일본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 한국에서는 방영되지 못했죠. 기존 가면라이더 요소들을 대거 폐지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변신벨트도 없으며 이 작품의 가면라이더들은 일본 도깨비 오니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실패한 작품이기도 하죠. 주인공 히비키는 태고의 오니로 하염 속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 헤이세 라이더 시리즈 주인공 중 유일하게 라이더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13년 후 라이더킥을 짧게 선보였죠 가멜라이더 히비키의 2호 이부키입니다. 음격관을 사용해 싸우는 반의 오니이자 바람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멜라이더 카이자와 마찬가지로 강화품이 없죠. 히비키의 3호 라이더 토도로키 토도로키는 울리다, 떠들썩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괴력으로 싸웁니다. 히비키의 4호 장키. 토도로키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라이더입니다. 편의 오니이며 토도로키와 마찬가지로 붕괴 속성을 지녔죠. 가면 라이더 슈키. 히비키의 여성 라이더이자 헤이세의 최초의 5호입니다 화프형의 무기 귀태악으로 주수를 사용하는게 특징이죠. 히비키의 서브라이더 단키입니다. 검정 배경의 파란색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A키 히비키 단키와 같은 태고의 오니이며 타염 속성입니다. 히비키의 서브라이더 사바키 공개 속성을 지닌 장키, 포도로키와는 달리 화염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타부키 히비키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자 중간 보스입니다. 가면라이더 이시키 하이가 이후 두번째 호랑이어 가면라이더이며 3절군으로 싸웁니다. 히비키의 서브라이더 티라메키입니다. 머리에 잉어를 달고 있으며 기묘한 도구를 이용해 싸우는게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하바타키 매를 모티브로 했으며 비행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토우키 얼음 속성을 지녔으며 배꼽을 모티브로 했죠 가면라이더 더 퍼스트 초대 가면라이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디존처럼 1호와 2호가 주인공이죠 작중에서는 가면라이더 대신 호프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1호는 원조와 달리 기술의 1호가 아닌 힘의 1호입니다. 디자인 또한 푸른 색깔을 띠죠 후속작에선 많은 전투로 인해 마스크에 금위가 있으며 색깔 또한 갈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가면라이더 2호 원조 2호와 달리 힘이 아닌 기술의 2호가 되었으며 디자인 또한 한층 밝아졌습니다. 더 퍼스트의 후속작, 넥스트에 등장하는 V3입니다. 성인층을 공략해 새로 탄생했으며 디자인 또한 원척보다 어두운 게 특징이죠. 쇼커 라이더 쇼커에서 만든 로봇 라이더들입니다. 가면라이더 2호를 베이스로 제작되었으며 최초 양산형 유사 라이더인 가짜 쇼커라이더들을 리메이크했죠. 가면라이더 카부토, 가면라이더 35주년 기념작이자 한국에서도 방영된 작품입니다. 곤충을 본뜬 라이더들이 재등장했으며, 멋진 디자인과 화려한 볼거리로 현재까지도 폭풍받는 가면라이더입니다. 특히 곤충이 허물을 붙는 듯 변신하는 연출도 선보였죠. 하지만... 멋있는 건 스토리가 좋지 않다라는 징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CG와 액션 연출이 너무 좋아 왕구 판매는 성공했죠. 카부토에 등장하는 가면라이더들은 대부분 본충형 메카인 잭터에게 선택받아 변신 자격이 주어집니다. 1호 카부토는 장수풍뎅이를 모티브로 했으며 가장 많은 필살기를 가진 라이더이죠. 최종 하이퍼폼으로 변신하면. 스트롱과 비슷한 외관을 하게 되며 시간 도약까지 가능하고 무적에 가까운 스펙을 보여줍니다. 말벌을 모티브로 한 자비입니다. 펀치 특화형 라이더이죠. 잠자리를 모티브로 한 드레이크입니다. 육탄전은 약하지만 총격전이 주특기이죠. 전갈을 모티브로 한 사소드입니다. 검술이 뛰어난 라이더이죠. 카부토의 2호 라이더이자 사슴벌레를 모티브로 한 가타크입니다. 강력한 방어력과 전투력을 지니고 있죠. 가면 라이더 다크 카부토 TV판 최초 주요 라이더의 다크 버전으로 나온 라이더이죠. 방아깨비를 모티브로 한 킥오프와 펀치오프입니다. 먼저 가면라이더 1호와 2호를 오마주했으며 변신폼이 없는 전통적인 라이더이기도 하죠. 카부터 극장판에 등장하는 헤라쿠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모티브했으며 블레이드와 비슷한 외관이 특징이죠. 켄타우루스 장수풍뎅이를 모티브로 한 케타로스입니다. 카부터 극장판 중간 보스이자 다크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포카서스 타부터 극장판 최종 보스인 다크라이더입니다. 포카서스 장수풍뎅이를 모티브로 했죠. 가면라이더 덴오. 이전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달리 개그적인 요소와 밝은 분위기로 젊은 팬층을 대거 유입한 작품이자 미래에서 온 침략자 임해진이 시간 범죄를 일으켜 덴오가 시간의 운행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전차를 도입했으며 키 아이템은 승차권이죠 1호 라이더 데노는 역대 라이더 중 인기가 상위권입니다. 홈체인지 시이미진과 빙의하여 다양한 개성을 지닌 모습으로 변하죠. 종류가 많다보니 홈마다 별개의 라이더로 보기도 합니다. 데노의 2호 라이더 제로노스입니다. 변신시 기억이 사라진다는 리스크를 가져 슬픈 사연이 많죠. 데노 극장판 1기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가오입니다. 과거 형태의 갑옷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내가 데노 데노 극장판 2기의 다크라이더입니다. 데노와 같은 변신기구를 사용하지만 오스카 스펙에서 차이를 보여주죠. 가면라이더뉴 데노 변신 시스템은 기존 데노와 같지만 스트라이크 폰만으로 변신합니다. 가면라이더유키 데노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며 보스입니다. 유령열차를 다스리고 있죠. 골드라 실버라 데노 극장판 4기에 등장한 유사 라이더들입니다. 오니 일족의 두룡이자 형제가 변신하며 오니의 전함을 몰고 있죠. 가면라이더지 대노 대노의 서브라이더이자 경찰 대노이기도 하죠. 모티브는 미국 경찰차이며 반독오프로 시간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가면라이더키바 뱀파이어와 서양괴물들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비주얼과 설정은 호평을 받았지만 스토리가 아쉽다는 평이 많죠. 1986년과 2008년의 두 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며 주인공과 히로인이 부모와 자식인 게 특징입니다. 1호 라이더 키바는 뱀파이어와 악지를 모티브 했으며 주인공답게 개성 강한 여러가지 폼을 선보이죠. 키바의 2호 라이더 이크사입니다. 중세 성직자를 모티브했으며 뱀파이어 사냥꾼같은 분위기가 특징이죠. 키바의 다크라이더 사가입니다. 뱀을 모티브했으며 은색빛을 띠는 갑옷이 특징입니다. 가면라이더 다크키바 오둠의 키바라 불리며 한가이아족 최강갑옷을 거친 전사입니다. 키바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레이입니다. 전설의 괴물, 서린을 모티브했죠. 키바 극장판 최종 보스, 아크입니다. 다크라이더이지만 레전드 아크로 강화시웨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페이스의 라이더 1기의 최종작품, 디케이드입니다. 세계간의 경계가 무너져 역대 라이더들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방영되지 못했던 가면라이더들도 등장해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죠 주인공 디케이드는 아코드를 모티브로 한 주인공이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가면라이더 표행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디케이드의 다크라이더 어비스입니다. 상어를 모티브했으며 뉴욕키 평행세계 출신의 가면 라이더이죠. 디케이드의 2호 라이더 디엔드입니다. 디케이드와 같이 바코드를 모티브했으며 죽음과 끝을 뜻하기도 하죠. 디케이드에 등장하는 여성 라이더 아마키입니다. 히비키 세계관 라이더이며 이부키와 비슷한 외관이 특징이죠. 디케이드 극장판에 등장하는 여성 라이더 키바라 입니다 키바 세계관 황가이아 이쪽에 여왕제 감옷을 입고 있죠 페이세의 라이더 2기의 첫 작품 가면 라이더 더블 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결말로 옹찬한 호평을 받았으며 창업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죠 가면 라이더 더블은 쇼타로와 필립 두명의 주인공이 가이아 메모리로 변신하는 특이한 라이더 인데요 여러 종류의 가이아 메모리를 조합해 무려 16가지 폼 디자인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조커 쇼타로가 조커 메모리만으로 변신한 라이더입니다. 근접전이 강력하며 초어 라이더 느낌이 나는게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사이클로 필립이 변신했으며 소설판에만 등장하는 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엑셀. 더블의 2호 라이더이며, 2011년에 헤이세 시리즈 최초, V시네마 주인공으로도 등장합니다. 더블의 3호 라이더 스컬입니다. 해골을 모티브한 탐정이자, 가면라이더 더블의 다크라이더이자, 최종 보스인 이터널입니다. 아크라이더 최초 부이시네마 주연작품도 나왔지만 잔인하고 선정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와인병으로 변신하는 가멜라이더 G입니다. 정신라이더로 인정하지 않는 팬들도 많지만 지오극장판에도 등장했죠. 2010년 넘시 시리즈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가멜라이더 오주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시리즈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메달로 변신하는 게 특징이죠. 주요 라이더 오즈는 세 가지 코어 메달을 조합 변신해 다양한 동물의 힘을 사용하는데요. 매니아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아존 형태도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버스 오즈의 이유이며 붉은 색깔이 들어간 버스 프로토타입도 등장합니다. 소설판에서는 다크라이더 데스가 버스와 같은 디자인으로도 나옵니다. 가면라이더, 호 가면라이더 역사상 완전 풀시지로 등장한 최종 보스입니다. 가면라이더, 아쿠아. 미래의 가면라이더이자 물의 전사입니다. 가면라이더, 호세이더. 오즈의 다크라이더이며, 장어 고래, 빅대장어 코메다로 변신한 미래의 가면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호제. 가면라이더 시리즈 최초 고등학교 청춘 드라마를 컨셉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주요라이더 포제는 로켓과 우주복을 모티브로 했으며 우주대기권 돌파도 가능하죠. 포제의 2호 라이더 메테오입니다. 이소룡의 절권도 스타일로 싸우죠. 포제의 여성 라이더 나데시코입니다 고양이를 모티브로 했으며 라이더 킥을 사용하는 최초의 여성 라이더 이죠 마법을 소재로 만든 가면라이더 위자드 입니다 화려 한 액션 신과 cg 로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방영된 시리즈 중 최고의 인기를 가진 데다 왕구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주요 라이더의 위자드의 판타지틱한 다양한 폼체인지 디자인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비스트 위자드의 2호 라이더이며 야수가 컨셉입니다. 방할수록 마법사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동물의 힘을 사용합니다. 위자드의 서브라이더 와이즈맨입니다. 한국에서는 백마법사로 알려져있죠. 가면라이더 메이지 위자드에 등장하는 양산형 라이더들입니다. 호박, 청, 녹이 있으며 극장판에서는 일반 시민들까지 변신해 대량으로 등장합니다. 위자드 극장판의 다크라이더이자 최종 보스인 소소로입니다 금색의 마법사로도 불리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죠. 사무라이를 컨셉으로 만든 가이무입니다. 외색이 짙어 한국에는 방영되지 못했으며 작중에선 하모드 라이더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가이무의 라이더들은 과일 자물세로 변신한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1호 라이더 가이무는 오렌지 록시드를 통해 변신하죠. 가이무의 2호 라이더 바론입니다 중세 유럽기사를 모티브로 했으며 바나나 록시드로 변신하죠. 중국 가봇을 모티브로 한 문견입니다. 가이무의 3호 라이더이며 상징과일은 호두이죠 가이무의 서브라이더 너클입니다. 강력한 펀치를 통한 근접전이 특기이며 보두를 상징하죠. 가면라이더 프로카게 양산현 라이더 프로카게, 프로카게 트로퍼지에 생고쿠 드라이버로 변신한 라이더입니다. 가이무의 사워라이더 장게치입니다. 가이무와 마찬가지로 사무라이를 모티브했으며 하얀 아머드 라이더라고 불리죠. 상징 과일은 멜론입니다. 중세병사를 모티브로 한 그리돈입니다. 아이무의 5호이며 상징 과일은 오토리입니다. 가면라이더 브라보. 고대 검투사를 모티브했으며 상징 과일은 두리안입니다. 실제 두리안처럼 괴기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장개치신. 장개치의 강화품이며. 신세대 아머드 라이더로 분류됩니다. 멜론 에너지로 변신하죠. 다이킹을 모티브로 한 신세대 라이더 시구루드입니다. 체리 에너지로 변신하죠. 피치 에너지로 변신한 여성 라이더 마리카입니다. 아라비아풍의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이무의 다크라이더 두크입니다 레몬 에너지를 변신한 차세대 아머라이드이며 모티브는 임금입니다. 스펙도 강력하죠. 가면라이더 무신 가이무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가이무와 비슷하지만 마스크와 뿔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죠. 가면라이더 피푸틴 가이무 극장판 다크라이더 해골을 모티브했습니다. 가이무의 또다른 극장판최종보스 다크라이더 마르스입니다. 로마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황금사과를 상징하죠. 가면라이더 카무로 은색사과 록시드로 변신했으며 가보 모티브는 도요토미 히데우시입니다 가이무의 여성라이더이자 다크라이더인 이둔입니다. 북유럽신화 젊음의 여신 이둔을 모티브했죠. 가이모의 다크라이더 타이런트입니다. 드래곤 호르츠 에너지로 변신하며 이름은 폭군을 따왔습니다. 가이모의 다크라이더 세이버 블루드 오렌지의 영향을 받아 어깨쪽이 무신 가이모와 동일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이모의 다크라이더 블랙바론 바나나를 상징하는 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실피 다크라이더이며 과일형 암호가 아닌 헬레임의 식물이 나타나 변신시켜주자. 흑사과를 모티브로 한자뮤입니다가이모에 등장한 다크라이더이자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형사와 자동차를 모티브로 했으며 파격적으로 바이크 대신 자동차를 타는 시리즈입니다. 한국판도 초호화 성우 캐스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1호 라이더 드라이브는 전용 자동차 트라이 도론이 있어야만 변신이 가능합니다. 타이어를 이용해 여러가지 타입으로 변신 및 강화하는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주역답게 디자인이 무척 많음에도 대부분 멋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타이어가 아닌 메카니 아키타입 기어를 장착하고 있죠. 가면라이더 다크 드라이브 미래의 2세대 드라이브이며, 그의 정체는 패러디, 가면라이더 마하 드라이브의 2호 라이더입니다. 드라이브와 경쟁하는 프리랜서 카메라맨이며, 오토바이 형식의 디자인이 특징이죠. 드라이브 3호 라이더 체이서입니다. 괴인 집단 루인무드의 유사 라이더 아진 체이서이지만, 사람들을 지킨다는 사명을 위해 각성하죠. 가면라이더 뷰언. 경시청에서 제작한 양산형 모델입니다. 가면라이더 루팡. 궤도 루팡을 모티브했으며 드라이브를 괴롭히는 다크라이더입니다. 드라이브의 최종 보스 골드 드라이브. 유사라이더이며 괴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의 서브라이더 파트입니다. 그에 대한 헬멧을 쓰고 있으며 변신하면 불완전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가면라이더 브렌 기계 생명체 집단 로인뮤드의 간부입니다. 가면라이더 3호 드라이브의 서브라이더이며 극장판에 등장했죠. 1호와 2호를 없애기 위해 초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면라이더 4호 드라이브의 다크라이더입니다. 쇼커의 로봇병기이며 밀리터리한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보스트 유령을 소재로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그린 작품입니다. 위인들의 용원이 담긴 보스트 아이콘으로 15명의 위인 아이콘을 모은다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한국판에선 일본 위인들이 대거 장명되어 나오며 위인 같지도 않은 인물도 많습니다. 주요 라이더 고스트는 위인들을 빙의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신하며 다른 라이더들을 빙의한 디자인들도 많습니다. 고스트의 2호 스펙터입니다. 푸른 컬러가 특징이며 이름은 악력을 뜻하죠. 고스트의 3호 네크로 제크로맨서를 모티브했으며 고스트, 스펙터와 달리 강제로 위인의 힘을 조정할 수 있죠. 가멸라이더 다크 고스트 고스트 극장판에 나온 중간 보스이자 다크라이더입니다. 극중에선 나폴레옹, EQ, 피터고라스 용원으로 체인지하죠. 가멸라이더 제로 스펙터 기존 스펙터와 다르게 물이 3개 달려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다크네크롬 네크롬의 양산형 다크라이더들입니다. 고스트 극장판 다크라이더이자 최종 보스인 익스트리머입니다. 100명의 위인들의 힘을 사용하죠 가면라이더 카노 스펙터 스펙터와 블레이즈 콜라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1호 영화판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기존 1호의 배우 후지오카 히로시가 등장 변신하며 디자인도 배우에 맞게 벌크화 되어 있죠. 가면라이더 아마존 알파 아마존의 리부트작 아마존주에 등장하는 주요라이더입니다. 기존 아마존처럼 충격적이고 고어적인 연출이 특징이며 키라냐를 모티브했죠. 아마존주의 또다른 주요라이더 오메가입니다. 도마뱀을 모티브했죠. 가면라이더 아마존 시그마 아마존주의 다크라이더이자 시즌1의 최종보표입니다가면라이더 아마존 네오 시즌2에 등장하며 기계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아마존 네오 알파 아마존주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최종 보스입니다. 피라냐가 모티브이며 아마존 세포가 아닌 순수한 인간이 변신하죠. 가면라이더 45주년 기념작 에그제이드입니다. 비디오 게임과 의학 드라마를 컨셉으로 잡은 작품이죠. 이작품의가면라이더들은 게임처럼 레벨업을 통해 변형하며 가면라이더 같이 하는 디자인이 특징이죠 1호 에그제이드는 가면라이더 최초 머리카락을 지닌 주역이며 티는 색깔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레벨업 할수록 스펙이 사기급으로 바뀝니다 에그제이드 2호 브레이브 입니다 롤플레잉 게임을 모티브 했으며 레벨없이 역대 2호 해이세의 라이더들 중 최강 스펙을 자랑합니다 건슈팅 게임을 모티브로 한 스나이프입니다 에그제이드 3호이며 총잡이 라이더들 중 강한 편이죠 에그제이드 4호 레이저입니다 기본포의 바이크인 특이한 가면 라이더이죠 에그제이드 5호이자 다크라이더인 갯무입니다 한국에선 갯마로 알려져 있죠 에그제이드의 다크라이더 페러독스입니다 푸른색은 퍼즐 게임 붉은색은 대전 액션 게임이죠 레벨 99는 슈퍼 퍼즐 파이터 2 X 게임을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가면라이더 트루 브레이브 에그제이드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입니다 흑기사를 모티브 했죠. 가면라이더 뽀삐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모티브로 한 여성라이더입니다. 에그제이드의 다크라이더이자 최종보스인 크로노스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모티브 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정지하는 사기 스펙을 지녔죠. 극장판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 호마입니다 액션 게임을 모티브로 했죠. 가면라이더 서나더 패러덕스 최초로 등장한 부여구의 서브라이더 다크 버전으로 반장 독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가면전대 고라이더 가면라이더 슈퍼전대 팀입니다. 초와 슈퍼 라이더와 비슷한 외관에 슈퍼전대를 상징하는 색깔과보주가 특징이죠. 성인층을 공략해 작품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어둡고 고어적입니다 과학과 창조를 컨셉으로 만든 가면라이더 빌드입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판도라 박스에 의해 3등분으로 분리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잔혹하며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지만 한국의 젊은 팬들이 명작으로 뽑는 작품이기도 하죠. 빌드는 칵테일을 혼합한다는 뜻을 지녔으며 변신키 아이템도 음료입니다. 주요 라이더 빌드는 생물과 무생물을 결합, 변신 강화하는데요. 라이더 최초, 좌우의 스펙이 다릅니다. 복잡한 이과 라이더로도 불리는데 폼의 개수만 트라이어 폼을 포함해 936개로 역대 라이더 중 1위이죠. 역대 헤이세의 라이더들의 모든 폼체인지를 합쳐도 빌드보다 적습니다. 뽑기와 탱크를 모티브했지만 디자인과 설정은 더블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빌드의 2호 라이더 크로즈입니다. 헤이세의 2호 라이더 기본 폼중 가장 강력하며 크로즈의 블럭 강화시 1호보다 더 높은 스펙이 됩니다. 빌드의 3호 그리스입니다. 퍼펙트 킹덤으로 강화시 건담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죠. 빌드의 사고, 로그입니다. 가오에 이어 두 번째로 악어를 모티브한 라이더이죠. 빌드의 5호이자 다크라이더인 에볼입니다. 페이스의 라이더 마지막 5호이기도 하며 진화라는 뜻을 지녔죠. 그러다보니 다양한 품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드의 다크라이더 매드로그입니다. 박쥐와 엔진을 모티브했죠. 빌드의 유사라이더 나이트로그입니다. 박쥐를 모티브했으며 괴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코브라를 모티브로 한 유사라이더 블러드 스타크입니다. 나이트로그와 같은 퍼스트 조직이며 메인이자 브로스 빌드의 유사 라이더이며 변신자는 와시오 형제입니다 빌드 에그제이드 극장판의 최종 보스 카이저입니다 각각 다른 세계관의 카이세이가 변신 합체하죠 가면라이더 블러드 빌드의 다크라이더로 극장판 최종 보스입니다 이명은 사상 최강의 가면라이더이죠 거미를 모티브로 한 다크라이더, 킬버스입니다. 극장판 빌드 뉴월드 가면라이더, 크로즈의 최종보스이기도 하죠. 가면라이더, 메탈 빌드. 극장판 빌드 뉴월드 가면라이더, 그리스의 최종보스인 다크라이더입니다. 탱크를 모티브했죠. 페이스의 라이더 마지막 작품, 지오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다뤘으며 역대 가멜라이더들이 등장하는 크로스오버 작품이자 복잡한 평인 세계와 역사 개변으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상업적으로는 헤이세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파워레인저가 압도적인 한국에서 왕구 판매량으로 슈퍼전대를 이긴 첫 작품이기도 하죠. 1호 라이더 지오는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힘을 이어받은 존재로 다양한 라이더들의 모습으로 폼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가면라이더 게이츠 미래에 망이 된 지호를 억세로온 2호 라이더입니다. 지호의 3호 워즈입니다. 게이츠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추쿠요미 지호의 4호이자 여성 라이더입니다. 한국에서는 셀레네로 알려져 있죠. 가면라이더 오마지오. 지오의 강화폼이 아닌 지나체인 다크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시노비. 한국판에선 가면라이더 닌자로 등장하며 오마지오로 쓰러뜨린 역사에서 태어난 미래의 가면라이더이죠. 가면라이더 퀴즈. 게이츠가 오마지오를 쓰러뜨린 미래의 행인세계 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키카이 2,121년의 미래 가면라이더이며 전신이 기계로 되어 있죠. 지오의 다크라이더 긴가입니다. 머나먼 미래에서 왔으며 우주와 행성의 힘을 다룹니다. 너무 강력하여 주인공 일행과 악당들 조직이 일시적 동맹을 맺어 대항하기도 했죠. 가면라이더 하타리. 시노비와 마찬가지로 닌자를 모티브했습니다. 가면라이더 발크스. 지옥 극장판 다크라이더이자 최종보스입니다. 전체적인 모티브는 가면라이더 블랙과 RX에서 가져왔습니다. 가면라이더 존지스. 지오 극장판 중간 보스이며, 가면라이더 신과 제2, 그리고 제1을 골고루 모티브 하였습니다. 가면라이더 자모나스. 지오의 다크라이더이며, 모티브와 이름의 유래는 아마존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나더 지오. 페이세 라이더의 마지막 중간 보스이며, 지효가 될 자격이 부족해 괴인이 되었습니다. 레이와 라이더의 첫 시리즈 제로원입니다. AI 로봇 휴머기어들이 사는 세계관이 배경이며 해킹으로 인류 멸망을 노리는 테러 주직과 싸우는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이 작품은 최악의 작품으로 꼽히며 폭평을 받기도 했죠. 1호 제로원은 원점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메뚜기를 베이스 했습니다 인공위성 제아에서 송출해 홈 체인지 하는게 특징이죠 제로원의 2호 발칸입니다늑대를 모티브 했으며 크로즈와 함께 방화품이 4개나 존재하는 2호이죠 제로원의 3호 발키리입니다 레이와 최초의 여성 라이더이며 치타를 모티브 했죠 가면 라이더 호로비 한국명은 가면라이더 멸이며 4호이자 다크라이더입니다. 정가를 모티브했으며 이름을 멸망을 뜻하죠. 제로온의 5호 진입니다. 송골메가 모티브인 다크라이더이죠. 제로온의 다크라이더 이카즈치입니다. 일본어로 천둥을 뜻하며 한국명은 웨이죠. 오도새가 모티브입니다. 제로온의 중간보스 다크라이더 사우저입니다. 특이하게 장수풍뎅이와 공룡을 모티브했으며 다섯 개의 불이 특징이죠. 제로온 라이더 중 유일하게 두개의 키로 변신합니다. 제로온의 다크라이더 아크제로입니다. 제로온의 인공지능 최종 보스 아크가 휴머귀의 몸으로 변신하죠. 일본 늑대를 모티브로 한 나키입니다. 한국에선 가면라이더 망으로 알려져 있죠. 가면라이더 이름. 제로원 세계관속 최초의 라이더입니다. 로키선 매투기가 오티브이죠. 제로원 파이널 스테이지의 최종보스 아크 제로원입니다. 가면라이더 에덴 제로원 극장판 다크라이더입니다. 가면라이더 로고와 닮은게 특징이죠. 가면라이더 아바도 제로원 극장판에 등장한 양산형 다크라이더들입니다. 제로원 극장판 최종보스 다크라이더 루시퍼입니다. 헤덴과 달리 해골 형태를 띄고 있죠. 제로원 다크라이더 자이아입니다. 가면라이더 멸망실내의 최종보스이며 트리케라토스와 카르노타우스를 모티브했습니다. 가멸라이더 멸망실레 멸망신레 테러 조직이 만든 다크라이더입니다. 사상 최초 위시네마 주요라이더가 후속작의 최종보스로 나오기도 했죠. 기사와 문학을 컨셉으로 한 가멸라이더, 세이버입니다. 커다란 힘을 가진 책속 신화와 과학 생물 역사 이야기가 흩어져 바로 잡는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그린 작품이죠 1호 라이더 세이버는 레드 드래곤을 모티브 했으며 언밸런스한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폼들이 멋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세이버의 2호 블레이즈입니다 물을 다루는 사자의 힘을 사용하죠 가면라이더 에스파다 세이버의 3호이며 알라딘과 요슬램프를 모티브했습니다. 세이버의 4호 버스터 국방을 수호하는 신수 혼무임이 깃들어 있으며 쥐과 콩나무 그리고 독일의 민다 불레멘의 음악대가 깃든 홈체인지도 하죠. 닌자를 모티브로 한 세이버의 5호 켄잔입니다. 사루토비 닌자전 온더라이더 북을 장전하고 있죠. 헨젤과 그레텔 원더 라이더 북으로 장전 변신하는 슬래시입니다. 세이버의 다크라이더 칼리버 블랙 드래곤 원더 라이더 북이며 이름은 엑스 칼리버에서 따왔죠. 그리스의 우화, 금도끼운도기를 모티브로 한 사이코입니다. 기본 폼이 성검 자체이며 라이더 최초로 자신의 성경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세이버의 여성 다크라이더 사벨라 공충대백과 원더라이더 북으로 변신합니다. 세이버의 다크라이더 드렌달 해양생물의 힘과 시간을 지우는 기술도 사용하죠. 불사조를 모티브로 한 헬시온입니다. 극장 단편의 최종 보스이기도 하죠. 세이버의 다크라이더 솔로몬 불완전하고 강력한 전지성능의서해 힘을 깃든 폼을 가지고 있죠. 세이버의 다크라이더이자 최종보스인 스토리우스입니다. 압도적인 마법을 다루며 괴인에 가까운 라이더이기도 하죠. 세이버 파이널 스테이지의 최종보스 테슬입니다. 가면라이더 50주년 기념작 리바이스입니다. 현재 일본에 방영중이며 최초로 주인공 1호 라이더가 두명인 작품이기도 하죠 목욕탕을 운영중이던 주인공이 황마 바이스와 계약해 변신한다는 설정인데요 리바이스는 주요 라이더인 리바이와 아이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리바이는 가멜라이더 시리즈 최초 공룡을 모티브한 1호이자티라노사우로스를 모티브했으며 다른 공룡과 곤충 동물 개념으로 홈체인지합니다 바이스는 1호이지만 리바이의 서포터 역할을 주로 합니다. 리바이스의 2호, 라이브와 이불입니다. 둘다 박치가 모티브이죠. 라이브는 이가라시 다이지가 변신했으며, 이불은 다이지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마 카게로가 변신한 다크라이더입니다. 리바이스의 3호이자 여성 라이더인 잔느입니다 코브라 바이스 템플을 사용해 변신하죠. 더미를 모티브로 한 리바이스 4호 데몬즈입니다. 스파이더맨을 닮은 디자인이 특징이죠. 가멜라이더 센츄리 가멜라이더 비언즈 제네레이션즈에 등장하는 2071년의 미래 가멜라이더입니다. 가멜라이더 블랙 선 가멜라이더 블랙의 리부트 작품으로 성인층을 공략해 어두운 분위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가멜라이더 2023년 개봉 예정인 가멜라이더 1호 영화입니다. 1호와 거미사내의 모습만 공개되었지만 2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메탈 피어로 시리즈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면라이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